이번들 잘하면 여행가자 엄마도? 동윤아 잘할수 있어요 동윤아 이건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오직 당신만을 위한 유니크타임. 외로우신가요? 돌아가신 엄마, 아빠를 만나고 싶나요? 혹은 친구? 연인? 유니크타임에선 모두 다 가능합니다. 유니크타임에 독자적인 기술이 들어간 안드로이드로 당신이 원하는 그 누군가를 만나보세요. 유니크타임은 당신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사합니다. 없앨래? 나도 이거 이거 없앨까 고민 중이거든.